좀 있겠어요? 곤란한 그런거라고 왜? 왜 곤란한데? 왜? 왜 교수님을 좋아하는거야? <목소리> 자 물려 없습니까? 물려! 물려! 박수! <목소리>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이번에는 저희 파크호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식진행을 원활히 이끌어 주셨던 스택 여러분들 다 주십시오. 네, 박상목... 다시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만세상창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세! 만세! 자, 마지막으로 내빈 여러분들의 만세상창이 있겠습니다. 자, 불편하시겠지만 두분을 정말 축복하는 의미에 대에 함께 해주셨으니까 자리에서 좀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세, 만세, 만만. 그 상태 그대로 기립 박수 보내주시면서 마지막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세 만세 만만세 하나 둘셋 만세 만세 만만세 친한 친구 하나의 세상을. 한 마디 하세요 아... 죽는다 네 고맙습니다. 박사한번뵙겠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몇 번? 몇 번? 그렇죠. 준비하시고 준비 제한시간 없습니다. 엔진이 나올 때까지 준비 시작 그냥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분데 가장 흡사한 여성분 한 명씩 오늘 같은 날,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요 말도 안 듣고 재미없는 딸,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니, 난 엄마 아빠한테 받기만 했던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다 죽어도 뭘더 해줄까를 고민하시는데요. 나딸로서잘 되는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요 멋진 아들 데려왔어. 정말 빈증하죠? 나보다 더 엄마 아빠 피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우리들 팀으로서 효어할게요 그동안 각인한 나 시간주 � f r 못하게 내쉬고 해보시던 빛이 있을 때는 빛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빛의 고마움으로 그들의 고마움을 느껴보겠습니다 고마움을 잃었던 아, 만자신을 반성하겠습니다 눈을 막고 불을 그래. 떠주시겠습니다 지난 풀어주세요, 지난 풀어주세요. 들어 요 자신의 불을 들어 요이렇라면보한 <웃음> 뭐 분씩 악수하는 시간을 습니다 선생님은 가히시게 우리 원아생님들어하겠습니다다을 <웃음> 따라서 몸을 해 주시고 아, <웃음> 아, 아니, 앞을 보시고 앞사람 어깨에 손올려주시오 앞사람 어에아니앞 Gracias. <laughs>